문어다 미치겠다 큰거다 야 이거 랜딩 어떻게 해야되냐 야야야 야, 제발 안돼 안돼 아나 미치겠다 킬로짜린데와 저 앞에 보이는 대교가 돌산대교입니다 배가 두 자리가 남았었는데 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워킹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습니다 한국낚시아카데미 버스 타고 와서 365피싱 사장님께서 일턴 트럭을 빌려주셨어요 아침에 일찍 도착했는데 뻘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신기양 화태대교 밑에까지 갔는데 <웃음> <웃음> 거기서 다시 백을 해서 2 2 k 로 왕복 4 4 k 로 왕복했습니다 사용테크는 그렇습니다 바낙스테스타 C632R 선상 때 갖고 다니는 아주 저렴이죠 리드은 바낙스 아폴로티탄 어, 이게 스펙이 어떻게 되더라 5.3대1 어, 바낙스 아폴로티탄 SW 리미티드 겁니다. 이거 채비는 선상용으로 자작을 했던 건데 길이는 한 50cm 정도 되고 반짝이 달수 있는 거 팔자 매듭으로 해가지고 달아놨고 밑에는 핀돌에 3개 구슬로 했습니다 축강구슬 그약 2cm 밑에 추달수 있게 오버헤드로 던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처음엔 슬슬 던져보고 이거 좀 적응하다가 어 뭐야 애기 두개 달고 10호 츄 달았어요 스피니 전비를 농어대를 갖고 왔어요 집에 보니까 묻지마 농어대 정말 몇년 전에 산 건지 기억도 안 나는 그 11피트짜리 3.3m짜리가 있는데 그거랑 예전에 구매했던 에어노스 XT 5000번 PG 파워기어 사양이라고 기어비가 좀 낮은게 있습니다 여기서 초장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던질 수 있는 만큼만 뭔가 있었는데 근데 자 여수기준 7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칠물입니다 보름 살이네 뭐 보름 이거 만조가 오전 9시 14분 간조가 15시 15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8시 26분인데 거의 끝들물이죠 이제 만조 직전인데 9시부터 3시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가 들물이고 들물 되면 저쪽 대교 넘어서 여객선 터미널인가? 거기 앞에 거기가 그 포인트라고 하시는데 날물되면 지금 가보니까 먼저 거기 들려봤지만 그 석축이 있더라고요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밍만 해주면 대충 한 저거 한 15m나 갔을려나저 정도 했다가 나중에 좀잘 안나간다 그러면 싱커를 좀 올려가지고 그래도 비거리가 마음에 안된다 그러면 농어때 쓰죠 뭐스피닝 캐스팅은 편한데 릴이 파워기어 사용 피지라고 해도 제압력에서 조금 힘이 딸리죠 데이트릴은 기어비가 고기어비라고 해도 스피닝보다는 힘이 셉니다 왜냐 스피닝이니까 그 핸들 그 중심축이 기어 힘을 바꿔가지고 라인 롤러 로터를 좀 구동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힘의 전달이 직접 전달이 안되고 한번 꺾어져서 전달이 되는 그래서 아무래도 릴링을 할때 문어가 작은 녀석이라도 걸려 있으면 제압하기가 조금은 스피닝보다는 베이트릴이 유리하죠 대신에 이제 베이트릴은 백넛이라는게 있으니까 캐스팅은 뭐 힘껏 친다든가 그럴 수 없고 오늘 또 캐스팅 전용 그게 아니고 원줄도 마캅사 8압 1호를 가봤어요 파워프로나 제이브레이드 좀 브랜드중에 저가형을 좀 즐겨쓰는데 그녀석들한 3호 정도 두께가 될겁니다 선상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던지죠 추가 뭐2 5 30호 막 이러니까 10호 달려니까 으뭐 애기같네 이거 선상에서도 기업이 5.3 대 1이면 힘이 엄청난 녀석인데, 드랙력은 8kg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스 인쇼보다는 좀 무거운 편인데, 한, 어 75g? 75g 정도 더 무겁습니다. 왜 무거운가 했더니, 어, 스프를 한번 빼보려고 케이싱을 조금 분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케이스가 메탈 프레임이더라고요. 항공알 메뉴? 고강도 알미는뭐 그런거라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힘은 세겠지 그냥 가볍게 가볍게 쳐가지고 탐색 좀 해보다가 날물이 되면 저쪽 대교 넘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워킹이 재밌어요 알게 모르게 짜릿한 이 도보 낚시가 마리스에는 그렇게 구애를 받으시면 안돼요 아 제대로 바뀌었는데 아 시작하자마자 털리네요 오와 이거 16호인데 나일론 모노라인 16호로 한건데 <웃음> 16호를 막합사 1호가 이기네 자, 이건 채비가 밑에 묶은 데가 좀 터져가지고 직결채비를 흉내를 낸 겁니다 큰그 개중에 큰핀도를 하나에 묶어서 거기에 그 다음 사이즈나 뭐 같은 사이즈가 많다고 하면 같은 사이즈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사이즈에 핀도를 3개 정도 묶습니다 네, 8행이랑 주황. 어, 오늘 날 흐리다고 했는데, 날이, 날만 밝네? 신입보니까 처음에 캐스팅할 때, 슬쩍 좀 해봐야죠. 슬쩍. 초가 맞나요? 레벨 와인더 때문에 확시 비거리는 손해 봅니다. 돌0도워서 16호에서 14호 로 내려봅니다 직벽도 있다고 하시니까 직벽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콩콩 찍어서 저 앞에까지 갔다가 살짝살짝 살짝 던지면서 원하시게요? 포인트 이동하려고요 아. 다른 어종은 이런게 통하지 않는데 문어는 직벽 직벽 내림낚시가 가끔 올라오죠 가끔 일단 한번 저거까지 바짝 붙여서 끌어보고 조금 던져서 또 끌어보고 이런 캐스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타워되니까 잘나가요자 물이 죽죠? 정조가 가끔 가깝, 가깝습니다 선상 하시는 분들도 언더 캐스팅 하시다가 그백러시 방지하려고 서밍이 엄지손가락을 놓으시는 서밍이 좀 익숙해지고 백러시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 주의 없을때 원래 그러면 안됩니다 배에서는 근데 네, 오버헤드 캐스팅 머리 위로 던지는 그런거 해보시다가 가끔가다 배면 쭉쭉 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선상 하신다고 라이트 지깅 지깅 밑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가끔가다가 뭐 조류가 멈춘다거나 한번 해보세요 캐스팅도 좀 해보시고 아하, 체비 손실 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와 왜, 뭐가 걸려 글래 이래 아휴, 제대로 돌리는데 중간에 뭔가 있습니다. 한 30분만 더 놀다가 이동하죠. 이쪽으로. 여기 거의 1타 일피인데 아, 오늘 되게 기분 좋았거든. 안 물어보던 트럭도 다 물어보고, 창문 내리고 달린 그 아침 공기 상쾌함. 여수가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니까 공기가 진짜 맑아요. 숨 쉬는 게 막, 막 기분 좋아. 저절로. <웃음> 낚싯대를 안 갖고 와서. 한 1시간 거기서 담배 뻑뻑 피다가 1시간 시간 반 정도를 허비를 했네요 에 그때가 피딩인데 이번엔 왕눈이 레이저랑 주황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께 놀림 당하는 것보다 총무형님이 아주 그냥 요즘에 꽝주사라고 놀리는 거 신났어 어이구 완전 꽉 차고 왔는데 어이. 종무형님이랑 둘이 워킹하려고 요즘에 하도 꽝을 치니까 종무형님이 야너 쭈꾸미 시즌 오면 나랑 정면대결 한번 해볼래? 제가 뭐 건방 떨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종명이님한번 밟아줘야 되겠어 자 아, 뭔데 한 마리 내리자마자 자 오늘 맞습니다 나오네 자이 제압력 자, 오다 꾹꾹하죠 이거 문어입니다 선상장비가 이래서 좋은거야 이 제압력 어 요거 사이즈 좀 됩니다 호호 자 첫수 사이즈 좀 되진 않는데 첫수입니다 근데 담을 수는 있어 <웃음> 뭐 근데 꼭 아이스박스를 갖고 가면 안 잡히더라고 아이스박스 에기다 그냥 놓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굳이 아이스박스 안 갖고 와도 되겠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여기 어죽자원이 많다기보단 문어가 있는데 제가 던진 거예요 재수죠 재수 제수. 아니면 지금 시간이 정조 시간이구나 아 손맛 좋다 제가 탐색한답시고 던지고 계속 쭉 끌어왔는데 그럴 필요 없어 멘트하니하고 잠깐 쉬었거든요 스테이 그러니까 와서 올라타있네 자 베이트릴은 스프에 감기는 이걸 골고루 잡아주려고 이 구멍 보이시죠 요걸 레벨 와인더 라고 합니다 평행건사 잡아줘요 그게 방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 레벨 와인더 구멍 홀로 원줄이 통과되기 때문에 풀리면서 모든 방향에 있는 그 원줄은 레벨 라인도 홀로 통과돼서 나가니까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리에선좀 손해를 봐요. 근데 반대로 한번 회전을 하면 백러쉬라는 것내 네, 원줄이 풀리면서 살짝 잡아당기는 그 힘보다 회전 RPM 이게 더 많이 올라가니까 거꾸로 확 추월해서 확 돌아버리죠. 그걸 백러쉬라고 백 하는데 스피닝이 비거리에 던지는 그 편의성은 좋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베이트릴이, 레벨 와인도 없는 베이트릴이, 캐스팅 비거리가 더 멀리 갑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백러쉬가 무섭긴 하지만, 연습만 하시면 베이트릴로도 충분히 문어, 워킹,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도산대교 아까는 아 저기 어디더라 아무튼 도산대교 선착장 <웃음> 거기서 그 육지 라인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완전 인천할 물이라 지금으로 봐는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던져야지 저기 있을래나 쭉 떠내려갈 것 같은데. 물만 빠지면 저기 다리 밑으로 한번 교각 근처로 덜져보고싶은데 내려가기 더 볼까? 원출 텐션만 유지해주고 어차피 뭐가 당기거나 뭐 이런게 아니고 앞으로 톡 쳐봐가지고 이끌림처럼 그런게 있다 그런게 있으면 체력한 그 낚시니까 저기서 지금 던진데서 옆으로 쭉 떠내려가면서 탐색하게 릴링이 됩니다 뭔데? 빨리 오긴 하는거야? 어, 이거 문어면 대박인데? 문어가아닌것 같은데 부러질 것 같아. 문어일까? 꼬크 박는 게 없었는데? 릴링 되는 건 신기하고. 문어다? 미치겠다. 큰 거다. 야, 이거 랜딩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야, 야, 제발. 안 돼! 안 돼! 아, 나 미치겠다. 킬로짜린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와, 환장하시겠네. 아, 킬로짜리 놓쳤어 눈앞에서 놓쳤어 저기 가고 있어 야야, 야, 너 가지마!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있구나 엠마 가지마 와, 진짜 낚싯대 부러진 줄 알았네 요게, 요, 요 턱이 문제네요 아, 진짜 선상에서도 보기 힘든 사이즈인데 놀 포인트 정해졌어. 자, 가까이는 없었고, 뭐몇번 캐스팅 하지는 않지만, 멀리 있었습니다. 일단 문어가 오면, 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 석축에 닿기 전에, 그때 랜딩을 해야 되겠어.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저쪽 석축에서 하든가.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나왜 이랬지? 이게 되면 원투대로 되는건데 차라리 원투대로 할걸 그랬나 와 미치겠다 진짜 이게 워킹에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수면 위로 딱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너무 커서 손맛은 봤네요 와 낚싯대가 부러지려고 했어 문의는 지금 이게 워킹인데 이동 안할거예요저 태클 박스랑 아이스박스 여기로만 갖고 오고 굳이 뭐 여기 내려간 데도 숨찰것 같아 지금 물이 빠지는 중간인데 지금도 여기 물잘안 빠지거든요 아까 이거보다 조금 더 깊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도 다리가 크니까 사이즈가 크니까 밑에 돌을 잡고 도망갔어 에이, 진짜. 되게 얼굴만 보여주고 하긴 얼굴 봤으니까 됐습니다 기로오마가 아니고 기론는 아니, 대보이는데 너 친구가 더커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 컸어요. 보니까 더 승질나네. 아, 나 네, 진짜 응,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다에 그거 딱한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 입질도 진짜 아니 드롭봉이 안 됐어. 편집자는 다음엔 낚싯대를 아, 그냥 부러뜨리려네요. 아, 니 누군 뭐 부러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나? 낚싯대 아, 부러진 게 겁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이게 속축이 보이니까 저거에 달라붙으면 어쩌지? 그랬더니 딱 달라붙네요. 아, 에이. 순전히 감으로만 했구만. 조심하세요. 에. 휴러다 보러 중간이요? 예 맞아요. 진학 씨가 좀 되나요? 예? 진학 찡아씨. 씨는 모르겠어요.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은데. 빗걸림은 예. 없죠. 예, 생각보다는. 오늘 네, 한번 해볼게요. 예. 어디 등대에서 하려고 하니까 등대에서 사람들 등대가 어디예요? 그쪽으로 가야되겠어 왔어 으쌰. 으쌰. 으쌰. 드디어 잡았다 으쌰. 아 아까는 이거보다 더 컸거든요 와 와 잡았어 가까이 있구나 으! 건졌어 예예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한 마리 건졌다. 와, 500은 되겠다. 아까보다 작으니까 확실히 제압이 쉽네요. 이야, 한 마리 건졌습니다. 에이, 힘들다. 아, 아까 그 놓친 게 그 부분을 혀가지고 저쪽 반대편에 옮길까 말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장타가 아니었어 요 앞에였지 와이 손맛은요 워킹이 훨씬 좋습니다 멀리서 끌어보니까 선상에서 보던 그 작은 그 녀석 아닙니다 굉장히 커요. 왜안하세요도가그에 아... 네, 아... 조류가 좀 세긴 세요. 이게 아... 봉돌이 18호인데, 오, 얘 굴르면 쭉 흘러갑니다. 아 <웃음> 제가 분명히 이쪽에 쳤는데, 벌써 이만큼 와있어요. 저배 떠내려가는 게, 저그 속도일 거예요, 아마. 저는 여기선 다 했습니다, 사장님. 예, 저 가면은 넓게 넓게 쓰세요. <웃음> 저, 저쪽으로 한번 가보게요. 예. 자, 포인트 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시. 정말 늦으면 1시 반 정도까지밖에 낚시할 시간이 없는데, 어, 지금 11시 반입니다. 선상구간은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 참. 확실히 워킹따로 선상따로라는 말이 맞아 각각의 잡는 재미가 있습니다 에이, 다시 없게 그냥 그큰 문어는 제가 문어 낚시를 하는 하는 계속 아까울것 같아 요 제가 왜이낚싯대를 다시 꺼내들었냐면 아무리 커드 드롭봉 뭐 이런걸 해야되니까 에어스 엑스티 구형 파워기어 사용이지만서도 그거보다도 베이트릴 자체가 태생이 파워기어 보다 힘이 센데 그 중에서도 또 파워기어 사양이죠 이 녀석이 아폴리티탄이 낚싯대가 버텨주는 하는 드롭봉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물속에서 저항하면서 오면 오히려 그 저항이 더 크지만 일단 공중에 뜨면 기업이 5.3 대 1이라서 제 압력은 베이트리를 따라갈 수 없죠 미끌림이 얼마나 될지 몰라가지고 등이 좀 풀어넣는 요거 하나랑 요즘에 또그린이저를다고 하죠? 천상에서는 <놀람> 뭐야 이거 떨어 떠내려가는 것좀봐 오, 던지자마자 <웃음> 가까이 던지면 안 되나 보다 탭이 필요 없어. 아니지, 있는 거는 써야지. 어떻게 던지지 말고, 지금. 16, 94, 32호네. 와, 돌밭이야, 인데도 물은 맑으네요 40포 산상도 산상도 40포 여기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물벌이 이렇게 선대 있을까? 과요 작은거 한마리 오 작지도 않아 그래 그래 알겠다 자 선상용 미리 이럴 때 좋은겁니다 작지도 않죠? 떨구지만 않으면 돼자 선상 미리 이럴 때좋은거예요유방생은 되죠 빨리 샌데도 있구나 이제. 이거거든 제지는거 아니에요 선상장비로 충분히 오늘 노리실 수 있습니다 캐스팅도 됩니다 선상에서 톡톡 앞에다 던지시면서 서밍 연습하시면서 와이걸리면뭐 장난 아니야 근데 낚시하엔 괜찮아요 여기 또 여기 아, 그래. <웃음> 뭔가 큰거 있나봐요. 극복할 수가 없네. 에이, 고기는 있는데, 둥둥 또들어가게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계속하게. 옷돌 하나만 가볍게 달고, 가볍게 달고, 애기 두 개. 옷 하나 가볍게 달면 18호네요. 애기는 두 개다. 세비는 뭐, 많다. 옷돌도 많다. 힘들어서 스피닝 때안 하려고 그랬더니. 해주지 뭐. 예. 저도 던지자마자 두개 털렸어요. <웃음> 아 너무 심하네, 요 여기 진짜.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습니다한 마리. 어. 문어. 문어? 예, 예. 어. 아, 꼽지요? 조금 한, 요 정도만 한가? 예, 세 정도는, 같이 가. 어디요? 세같이 아, 어휴, 다걸려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 아, 드디어 한 마리 왔네. 드디어 오랜만에 한 마리 왔어. 랜딩이 중요하죠 작은데 그렇지 랜딩이 중요한데 그까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 뭐 방생은 선상에서 잡히든 뭐든 다 아, 거기서 보인 거지. 그렇 네, 저는 가. 자, 네 마리. 네, 잘가 가슴 멀리. 가까워 지 니까 오 가고 떨 구지 말자. 괜찮아. 남을만해. 어! 아 이런 아그 참. 아, 너무 멀리서 랜딩을 시작했네요. 아, 한 400, 400, 500 사이 이러면 되겠는데. 아 이럴 땐 베이트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 형님 예. 돌산대교 밑에요 나 아침에 2 k m 짜리 놓쳤어요 와 얼굴 딱 봤는데 저기가 지금은 물이 많이 빠졌어요 간조니까 근데 중간 턱있잖아요 형님 거기에 딱 붙더라고 와 진짜 던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울뻔했어 그거 <웃음> 형님 딴사람다꽝조살아라는 형님은 꽝조서아라 하면 안되지 잠은 좀 주무신게 그래? 그러면한 30분정도만 더 놀다 갈게요 형님 예, 예. 공상 소리가 조금 시끄럽게 녹음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여수에서 이 워킹을 한다는 게, 나름 정말 즐겁게, 재미나게 놀고 갑니다 버킹을 또 하게 된다면, 어디든 간에 좀 라이트하게 장비를 갖춰와서 그렇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릴은 바꾸지 않고 로드를 하나 장만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좀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는가? 수고하셨습니다 코도 선상도 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음 분들을 위해서 문화는 조금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온 자리 머문 자리 티나지 않게 조금만 시간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